사람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어디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제 보는 방야 예 정면 말 정면 정면 아 확인 확인 쏠게요 네두발 맞췄어요 두발 맞췄어요 한번 잡을게요 아, 네아얘둘다커 예, 저, 저, 있어요. 사람, 사람! 어... 초소하 사람, 초소하 사람! 어, 어, 어. 일단 사망, 일단 사망! 에. 초소 못 닫을게요. 어, 저 일단 그... 봉대부터? 와 이거 얘들 한 팀이었나 봐요. 병영차 들어가요. 예. 아 이거 병영이 한 팀이 아니라. 아 다른 애인가요? 네. 바깥쪽에 병영애들 째는 거 같은데. 어 이케 가셨네. 아이스아 근데 에아리 이거 계약한데요어 이렇게 살아났다. 재자있 n 요